난 가끔 우리들의 사랑이 온실 속에서만 가능한 거 아닐까 생각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이 편안한 도시 위에 All my love 제법 편리한 연애를 낳지 기념일은꽤 비싼 음식을 먹고나지 어딜 가든 차를 타고나지 궁금한 거야 쓰벅 대신 자하게커을 마셔도 우리 대화는 지금처럼 즐거울 런지 우리의 사랑의 농도는 무게는 깊이는 어느 정도일지 과연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한단 말해도 떳떳할 정도로 단단한 걸까 난 가끔 우리 사랑이 온실 속에서만 가능한 건 아닐까 생각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이 편안한 도시 위에 내가 큰 빛을 지고 빈털털이가 되어 백화점과 고급 호텔은 꿈도 꿀수 없게 된다면 신혼집이 아파트 대신 반지하의 원룸이라면 그래도 넌내 곁을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 맞잡은 두 손의 의미는 어디 가질까 혹시 쾌적한 실내 온도에서만 유효한 걸까 그렇다면 지금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이 의미가 있을까 영원을 말하는 입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난 가끔 우리 사랑이 온실 속에서만 가질까? o u t a l e n d l o v get u t a love, get out a n l o e and l o v t o u l o e n d l o get a l